오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7쪽 신약 성경 148 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절 시켜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15절까지 시켜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내가 물을 물을 물을 물을 물을 그가 생수를 여자가 이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여자가 이르되 수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생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같이 우리 보시면서 블레싱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유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의 은혜를 오늘 또 담고 우리가 또한 주간 또 명절을 보내야 될줄 믿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편견을 깨뜨리고 편견을 깨뜨리고라는 네, 제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편견이 있어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 편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뭐 종교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편견이 참 많죠. 어. 여러분은 어, 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교, 뭐 침례교, 또뭐 성결교, 또 아니면 고신척, 통합척 여러분 이 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등록을 이제 하셔가지고 몇 주일 동안 우리께서 예배를 잘들으시더라고요몇 주간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등록을 권유를 하시, 하지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권유를 이제 했는데 자꾸 주저주저 이제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오고 가다가 만나다가 이제 이렇게 어, 매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들으시는데 등록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등록을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좀 교회가 좀뭐 마음에 안 드세요? 싫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척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새날교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어,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세날교회가 통합적 교회라 가지고 과연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뭐어 말로는 다른 말안 했지만 야이 마음 안에 이 편견이 참 많구나 종교적인 편견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신적 교회면 어떻고 통합적 교회면 어떻습니까? 장로교회면 어떻고 또 성교회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우리가 이 교회를 좀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간혹 보면 타지로 외지로 이사를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꼭 제게 도움을 구합니다 뭐 어느 어느 도시로 가는데 목사님 그 도시에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또 도시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자그마한 도시에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교회를 조금 다녀보시다가 예비를 드려보시고 좋은 교회에 꼭 등록을 하십시오. 제가 그 도시에 가서 통합적 교회를 찾으세요. 장로계를 찾으세요. 이렇게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가령 이것은 가정이지만 어 좋지 않은 통합적 교회가 있고 좋은 침례교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가감하게 그 침례교 다니세요. 침례교 다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단이냐? 또 어떤 교파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계속 우리가 스스로 가리는 바람에 어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 편견들이 있는데 이 편견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혹자는 책한 권만 읽은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한 권만 뚫팠으니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시견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나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는 다양한 그 편견이 창궐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데요. 이한번 편견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견은 자기가 생각하고 들은 바 되는 그 지식들이 어떤 절대화 시킴으로 나오는 잘못된 오류, 생각, 이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견에 면 빠지면 예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견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막게 만들고 인간의 편견은 다른 것을 보게 하는데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참 이게 나쁜 독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지금 열심히 맞고 계시죠? 저도 2차 접종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이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백신 안에 어떤 뭐 칩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 맞으면 영구적으로 로봇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백신의 음모론 때문에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있죠. 희한한 논리로 백신을 거부하는 그런 음모론, 그것도 그 음모론에 빠지면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견에 쉽게 쑥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관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세계로 쏙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편견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나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많고 들은 것도 많지만 그 보고 들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라존제를 가질 때 우리는 이 편견의 늪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러니까 이 편견과 오해는 독선이다. 독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두 이 단어 속에 당시 유대인들의 강한 편견이 그 단어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먼저 이 사마리아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면다 아시겠지만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웃인데 상종을안 해요 아주 나쁜 지명의 대명사 그것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유대인의 그혼혈로 생긴 일종의 좀 그, 어, 잡종으로 유대인들이 여겼고요. 또 심지어는 사생아 취급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러다가 느헤미아와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그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규합을 해가지고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고 은약의 파괴자로 그렇게 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어요. 이런 식으로 500년 넘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기록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대 인이 자기 집안에 사마리아인을 들였어요 뭐 어떤 년인지 모르지만 어, 우리 집에 조금 있거라 뭐 이렇게 막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의 자식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냥 당연한 일로 묵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는 자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아도 무방하다. 이것이 불문열처럼, 불문열처럼 그렇게 회자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 자기 자식의 신세까지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여서이 유대와 갈릴로 리갔때 사마리아로 가야 직선 곳인데 그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우회길, 내가 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세속적인 말로 사마리아인은 인간도 아니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편견이죠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인이에요 여인 여자에 대한 편견이 굉장했죠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그 감사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감사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세 번씩 그거 기도한대요 이것이 저들의 하루 세 번씩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여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대하고, 어, 참 같이 뭐, 그 성경에도 여자에는 개수도 안 하죠. 이런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또 한의 크다는 편견. 사마리에 아 대한 편견, 여자, 여자에 대한 편견,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편견과 여자라는 이 편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잖아요 두 가지 편견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편견이 참으로 무섭기 때문에 왜 편견이 무서운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이 역사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역류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흘러들어오고 거꾸로 엉뚱한 데로 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편견에요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깨뜨리시는 분이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편견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두 가지 편견을 오늘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들 일컬어지는 이 여인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여자로 떠오르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통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주 천박한 여인 손가락질 받아도 충분히 될 만한 부정한 여인 그런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죄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통 이 여인을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죄인 취급을 하는 불결한 여인 취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에요. 시간. 자,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 갈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들어가셨죠? 그 여정이 꽤 깁니다 키로수로 한 55km 정도 100리가 넘는 길이니까 그긴여행길때 몹시 피곤해서 우물곁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요한은 그때가 6시라고 말합니다 6시쯤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6시가 지금 시간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보통 많은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선호하는 시간은 유대 시간력으로 계산해서 낮 12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육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로 보통 사람들이 다그 해석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의 기후 중에 그 기후가 하루 중낮 12시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고 또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아주 덥지 않은 그래도 선선한 황혼녘 저녁 5시나 6시쯤에 주로 물을 길러 다녔다. 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찢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데, 왜그 사람이, 그 여, 여인이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을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남자를 다섯 번이나 바꾼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행실은 남자를 다섯 번이나 바꾸었다면 창녀나 다를 바 없지 않냐. 자연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따돌렸을 것이고, 당시 많아야, 뭐, 인구가 뭐, 지금 뭐, 우리 도시처럼 이런 인구가 아니고, 뭐, 많아야 그한 동네에 한 수십 가구 정도가 대부분이었을 거니까, 그 수십 가구 중에서 그 여인의 행실은 그나말로그 동네 사람들에게 뻔히 회자되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그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는 아니야, 저 여자는 아니야 그것이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냉대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알아채린 그 여인들은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푹 숙인 채 숨다시피 물을 기르러 온 거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만 보아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낮 12시에 물길러 나온 것으로 그 여인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생각은 비약이고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육시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제법 많아요. 유대시간법으로는 낮 12시지만 로마 시간법으로는 오후 6시라는 겁니다 낮 12시가 아니라 6시, 오후 6시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물길 오는 시간에 그 여인도 왔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1세기 말에는 로마 문화가 당시 팔레스타인에 정착이 되었을 때이고 또한 가지는 요한은 유대 시간법이 아니라 로마 시간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정황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진 시간이 제6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랑 6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6시가 새벽 6시 아니거나 저녁 6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오전 6시였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준 시간은 오전 6시, 6시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 요한은 유대 시간이 아닌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은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난 12시를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봐, 그런 시간에 아무도 물 기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피해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물을 기러 올 만큼 그 여자는 천박한 여인이야 부끄러운 여인이었어 행편없는 여인이었어 부정한 죄인인 것을 지도 잘 아니까 사람들 몰래 다니는 거아니겠어 그렇게 몰아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일종한 어, 심각한 편견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문제보다 더그 여인을 부정적으로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죠 분명하죠 그것은 불결하고 추한 여인으로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네. 저 말씀은 주님이 예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네 상태가 이러하에 그렇지만 마치 주님이 예지적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여자의 실상, 실체를 드러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다섯 번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씩이나 이혼한 그것만으로 너무 부정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만이라도 들어본다면 그렇게 치부하고 손가락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 사회 구조나 의식에서 볼때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피해자라는 의미이지 품행이 마냥 방정해서 방정하지 못해서 방정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는 여자가 여인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렇다면 그보다는 다섯 번 버림받은 아주 여인이라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남장과 자 살다가 여자 가지고 벨라 가지고 아, 나 이제 이 남자 지겨워. 내 다른 남자 꼬실 거야. 그렇게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신하고 나 이제 안 살아.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남자들이 버려야 이혼당하 남자들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혼하고 할 권리가 여자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당한 여인이고 다섯 번씩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불결하고 추한 여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본문에는 없고요 이 여인을 아주 몹쓸 죄인으로 취급할 만큼의 결정적인 이유가 요한복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버림받은 처절한 여인일 수가 있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에 붙여서 다른 사람들과 울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네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딴 여자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죄 많고 타락하고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그런데어도 네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또 아니면. 남자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여인이라고 결론 지어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상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당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저기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구절이 원어로 보면 강한 의제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지만 나는 저길로 반드시 가야 돼 주님이 왜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갈리로 가는 시간을 다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다 우회해서 갔는데 만나면 저속한 말로 재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리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그 작정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그 여인을 만나 구원하는 일이었기에 그랬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재촉하셨는데 그 여인이 제6시 낮 12시로 해석되어서 아주 몹쓸 죄인이어도 아니면 로마식 시간법으로 해석되어서 그냥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 주님의 은혜는 상태되지, 상쇄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게 바로 편견의 문제인데요 많은 이들이 낮 12시를 선호하면서 결혼하는그 여인의 정체성을 아주 못쓸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봐저 여자는 저런 죄인이야 봐 나는 그렇지 않잖아 난 저렇게 살지 않았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서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편견이요.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인과 나를 차별화 하면서. 난저 정도가 아니야.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거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 감동적이지 않는 이유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 음, 주님이 비천하고 아주 불기한 여인 찾아가셨지 그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편견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어쩌면 소외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치이고 당시에 여자 혼자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혼자 사는 거더심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시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어쩌든지 간에 또 남자와 같이 또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또 찾았고 버림받았을 때또찾고또찾는데또 또 버림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여인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연민의 마음들이 섬에 들면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기치고 저게 치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장이 감동적입니다. 그런 여인, 그런 사람,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몹쓸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편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칼라놓는 엄청난 이. 오만과 독선입니다 저 여자는 그런 여자야 그러면 상종 안 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피하잖아요 사회와 사회를 갈라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편견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이 지역주의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반드시 깨져야 되는데 또 지금 대선이 다 오는 또 지역주의 가지고 또좀이 대선 주자들이 안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상도분들 전라도 사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라도 또 출신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사도 사람 그냥 아주 사람은 그냥 전라도 사람이야 그 자체가 어떤 편견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는 이 중직자분들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요. 근데 그럴 때 저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중직자 정도 됐으면 교회를 자기 교회를 지켜야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별나게 했으면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색안경을 먼저 딱 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이 교제가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가 좀 두고 봐야지 기다려 봐야지 계속 이러면서 그 사이가 가깝게 붙어지기는커녕 자꾸 갈라놓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인의 로마식 시간법으로 저녁 6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버렸는데 건강한 교회 찾다가 보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권위주의 상처도 받고 또상처받고 목사님한테 또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편견과 세간경을 끄기 시작할 때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 흘러야 할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되면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어, 교구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중에서 어, 결석자는 또 누구시고 어떤 이유로 해서 결석을 했고 또 어.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 또그 이름을 적어놔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출석을 어, 꽤 못하신 분들이 출석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 이름을 찾 보니까 너무 반가워, 좋아서근 그런데 제가 그분을 지난주일에 얼굴을 못 봤어요. 여러분은 예배 때제 얼굴을 보지만 아! 모사님은 천리안을 껴가지고 다할 거야. 내가 저기 앉아있어도 내가 다할 거야 그런데 나가서 이쪽으로 안 놓으시면 저쪽으로 가버리면 나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교구에서 네 분이나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육교육자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 비슷하게 했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나좀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기뻐할 건데 내가 얼마나 좋아할 건데 저쪽으로 나가는 분들 저좀 서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뵈세요 그래서 내가 말까지 가려줘서 목사님 너무 기뻐할 거예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때 교회 예배 출석을 많이 못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피하는 물이 될수 있어 이게 얼마나 편견입니까? 내가 교육자는데진신 당부해서,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오, 모사님 뵙고 가세요. 모사님 뵙고 가세요. 모사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코로나 때 추석 좀못 했다고 하, 아, 신앙도 없고 말이지, 행든 없어. 그것은 여러분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오시는 분들 얼마나 반가운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 안에 이런 편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흘러야 할이 은혜의 물들이 차단되잖아요.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참 편견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편견은 우리 사이에 흘러야 하고 흐를 수 있는 은혜를 가로막고 영유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독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런 편견들이 거두어지고 이런 편견들이 벗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을 보는 봐라 보는 편견 계속 벗겨져야 돼요.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것이 우리 새날 교회 은혜가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꼭 생각해 볼또 다른 편견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진 편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했을 때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하고 말 겁니까? 당신은 나에게 말안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물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그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누는 중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떤 여자라도 처음 만난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에 그것 참 쉽지는 않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범상치 않았다 할지라도 몇 마디 나눈 대화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억양을 듣고 갈릴리 촌사람일 거라고 짐작하고 옷차림만 보고 유대인일 거라고 유대인 사람이라고 짐작해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한이 선입관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색이 막 궁해 보이면 무시하기 쉽고 어떤 사람의 행색이 좀 깔끔하고 화려해 보이면 주눅들기 쉬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놀라하면서도 선지자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 인정해야 되는 진리를 진리되게 못하고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배척하고 간심없게 만들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편견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편견, 물론 당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편견일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편견이 훨씬 심했어요 메시아는 갈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편견 메시아는 절대로 장기나 세리들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메시아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다는 는 편견 여자들을 제대로 제자 삼지 않을 거라는 편견 메시아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힘 없고 천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이런 편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대적하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만들어진 지나친 열심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으로 인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자도 병자도 죄인도 다 같았습니다 모두 다 불쌍한 사람이고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처럼 물을 길러오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은 이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절대로 그럴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여인은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꼭 만나야겠기에 유대 사람들이 피해가고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걸음을 재촉하시면서 들어가셨고 그리고는 그를 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자이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남보다는 낫다는 편견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 저 여자 정도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편견을 뚫어낸다 은혜는 모든 편견을 뒤집어 엎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 아닌 은혜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보아야 되고 은혜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험악했고 참아 남에게조차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그들떠 보지는 않을 거야. 사랑, 사랑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 사랑이 미치기에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그냥 좋은 소리로 날 드러나는 소리지. 그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이렇게 매일 쓰러지는, 매일 넘어지는 나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야 난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기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주님은 찾아가시고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불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피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한 사람 맞을 거야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내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 생각 그것이 어마어마한 편견이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은혜를 역류시키는 독선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주장이 아닌 정말 은혜의 의지에서 우리를 보아야 돼. 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은혜 의지해서 다른 사람도 볼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의 이 편견이 종교적인 편견 어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 편견, 이 편견의 비늘이 계속 벗겨져서 주님의 은혜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깔깔 흐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흘러야지 편견 가지고 생명경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잖아요 뜸해지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견은 은혜를 역류시키고 가로막는 아주 무선 독소조항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거리감을 갖게 만들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제 악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의 그 편견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그 편견의 안경을 벗겨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그 생각 아니야 그 생각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견을 해서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해서 막힌 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시고 허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 생활공동체 안에 콸콸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역류시키는 편견을 제가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역류시키는 이 편견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이시간 한번 말씀 가지고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그럴가시나모자